하루에 소원을 100번씩 100일 동안 매일 썼습니다. 감사할기도 하루에 뭐 1000번씩 썼습니다. 100번씩 썼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 뭔가 제가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왜 그런다고 했죠, 여기서?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포아 자 포뮬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거 할 건데 머니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머니룰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부자되는 법. 근데 사실은 사실은 근데 부자되는 법만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제목에 맞게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얘 일할 건데 근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랑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핵심은 똑같고 방법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대상이 조금 바뀌는 것 뿐이죠. 대상이 좀 바뀌는 것 뿐이고 아 그리고 이제 머니룰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한 7년 전엔인가 그때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봤거든요. 옛날에 봤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진짜 볼수록 좋아요. 네, 볼수록 되게 좋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이제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써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전 이런 식이 너무 좋거든요.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확신에 차갖 갖고 어 이렇게 하면 은 반드시 건강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173페이지부터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가진 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불편거리를 계속 찾고 있을 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몸의 통증이나 만성적인 질병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기 전에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불평, 불만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평들이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에 대한 불평이든,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에 대한 불평이든, 또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믿고 있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불평이든, 아니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평이든, 그 이유에 관계없이 불평은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 나갈 방법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쇠약해진 몸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있든 간에 그 방법은 둘다 같습니다. 그것은 근원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지를 깨닫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네,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불평불만을 하죠. 근데 이 불평불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아마 생각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평불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뭐에컨데 이건 좀 약간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에 대해서 끼어든 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너무 정책이 별로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하든간에 불평불만은 여러분의 건강에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그 불평불만이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불평, 불만은 여러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유지해 를 나가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내게 뭐 아프다면 은그 아픔을 회복하는 방법 모두가 사실은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근원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근원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원과의 일치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근원과 일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음,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근원과 일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깨어남, 뭐 현존 이런 것들과 일치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원과의 진동이 점점점 일치해 나감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일 건강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생각에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빨리 회복될 수 있을 뿐더러 육체적인 건강과 균형 상태를 쉽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열정이 동한다면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열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열정이 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열정을 맞춘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건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원하든 뭘 원하든 간에 뭐 연애를 원하든 건강을 원하든 돈을 원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큰 열정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거기에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아무런, 아무런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미건조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에 포커스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의 경험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생각의 힘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느낄 정도로 한 생각에 충분히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게 될때더 많은 에너지를 불러오게 되어서 더 멋진 결과를 성취해내게 됩니다. 물론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생각들도 중요하고 또 창조를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생각들은 보통 당신이 이미 창조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감정이 수반되지 않는 강력하지 못한 생각들을 변함없이 반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들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원치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좋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만 은아야겠다는 단순한 의도가 여러분의 육체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은 오로지 여러분만 창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진짜 아마 만 번도 넘게 했을거예요 그죠? 만 번도 넘게 했을건데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강연을 한다거나 오프라인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맞춤 솔루션을 한다거나 해서 만나보면은 아마 그 분들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솔루션 신청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들을 보통은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이 오거든요 막 심지어는 제 영상 다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그 500개가 넘는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조차도 여러분의 삶이 그다 본인들의 삶이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현실적인 답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답 아,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풍요로 워질수가 있을까요 뭐 등등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물음 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만이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이 응?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생각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힘에 의해서 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좀 좋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읽으면 자 여러분이 열정을 느낄 정도로 한 생각에 충분히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게 될때더 많은 에너지를 불러오게 되어서 더 멋진 결과를 성취해냅니다. 라고 써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열정을 불러올 정도로 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열정을 느낄 정도로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에너지를 불러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집중했을 때 그냥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느껴서 그 생각 후에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훨씬 더 빠르게 네,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 라는 말인 거죠. 자 뒷부분에 보면 은 이런 경우 있죠. 아, 충칸이 제가 진짜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소망을 꿈꾸 왔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때때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소망을 품어 왔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의 결핍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개선되기를 요청해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로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재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당신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기분 좋은 생각들이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그런 생각들에 순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몸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일치를 이룰 때 여러분의 소망은 반드시 반드시 현실 속으로 구현이 되어집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든 육체적인 조건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아질 수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에 당신의 몸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소망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방금 읽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방금 우리가 특정한 생각을 특정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컨대 이런 거죠 1조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100일 동안 소원을 하루에 100번씩 쓴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의 저자는 당신이 세계의 소원을 100일 동안 쓰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아, 저는 세계의 소원 1 0 0일의 기적도 했고요 저는 매일매일 소원을 쓰면서 하루에 소원을 100번씩 100일 동안 매일 썼습니다. 감사 할기도 하루에 뭐 1000번씩 썼습니다. 100번씩 썼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 뭔가, 어, 제가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다고 했죠, 여기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 <웃음> 생각 중이었어요. <웃음> 방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죠 방금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웃음> 그렇게 모두 웃기만 했다. <웃음>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써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결핍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망들을 네, 상상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건강과 돈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상태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갖고 100일 동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월 천만 원의 수익을 상상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끌어당겨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할때 외에 어, 매일같이 하루종일 결핍을 느끼면서 와 지갑에 돈이 없고 매일같이 내야 될 돈이 이만큼이 있고 나는 가난하고 내 상황은 언제 좋아지지 하면서 부정적인 돈에 대한 결핍에 대한 생각들을 하루종일 하고 있고 돈에 대한 결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는 아 내가 지금 만성질환이 있어서 이거는 나을 수가 없어 생각의 힘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불신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말기암이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어 내 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서 그 심상화를 하는 그 찰나의 시간도 물론 좋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의 말과 감정이 기도 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찰나의 시간에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음. 그래서 음. 그 현재 부정적인 나의 믿음들, 인식들을 먼저 교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